오늘 오시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증가할까 하다가 사전들 1장 1조로 사려까지 말씀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론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저가을 받아요. 돈 받아요? 을받으다쌀까머 받아요? <웃음> <쌀가 많이> 받아요. <웃음> 아, <나을> 받아요. <웃음> 저는 오늘 성격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말씀으로 나스. 우리가 잘 알려시길 베드로는 수제자야. 그거 다른 제자는 모르지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대반해서 몰라 내내 마음으로는 좀안될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다세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 베드로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 뭐요? 예수님을 배반해버렸는데 나도 깨닫자 회개 회개 거기서 아까 설교 들여서 하는 얘기야 나는데 <웃음> <웃음> 근데 저는 베드로에게 가야벳 들여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소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답니다 베드로가 말해 무슨 얘기야 나는 예수님 저 사람 모르는 거야 잠깐만 지금 베드로 뭐하고 있죠?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거짓말하게 되고 있어. 문제큰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목에 칼이 들어도 진실을 말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겟세만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끔 아니 내가 처음 들었던 교회, 내가 좋았던 목사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 들어 바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원인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답 베드로는 거짓말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3년 다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습은 아닌데 그렇잖아 처음은 거짓말이지만두 번째는 예수를 진짜 몰 수도 있었겠죠 다시 세 번째 질문합니다 또 똑같은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베드로 이사람도 같은 틈당했 그때 베드로 세 번째 말할 때는 뭐라고 해야 그래? 예수를 거주하면서 부인니다 응.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눈군지모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세 번째 말이면 환경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믿습니까? 목사가 응.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권사님이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말로 나은혜 말해야 은혜가 없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힘으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를 것 같네? 깨끗합니까? 깨끗해요? 아니요. 저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깨끗하시냐 물어봐 주시자. 아, 물어본 뒤에 또안 물어보래. 목사님 은 깨끗하시냐 물어봐 시자 그래 왜 어쩔래요? 나는 그렇게 대답을 아니, 우리의 성도님 목사님은 깨끗하세요? 아니, 나도 싫은 사람 싫어. 아, 네. 나도 목사지만 돈좀 많았으면 좋겠어. 나도 목사지만 잘 나갔으면 좋겠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웃음>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잘나가면잘 나가는 잘 일단은 이랬던 저랬던 나에게 허물리 있을 것 없을까?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 저는 여기까지 걸은 이 발자치도 보면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성령 성령하면서 은혜 은혜하면서 은혜를 진짜 사모하느냐 성렬자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또 다른 안, 안 바쁜 사람이 있는가 아니에요. 다 바쁘고 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은혜를 사모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저는 이전 시간에 얘기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우리가 하는 말씀을 사주님이 장 말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 함께 있다가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한 말이 뭐냐면 야! 성령을 뭐요? 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예수님 성령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어떻게 받아?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말 하지 말고 성령 받을 방법을 가르쳐 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니까 성령 불가아도 <웃음> 성령히 <주고> 있더라. 저 <웃음> 성령 주기도. 그래 내라. 주님이 많은 제자들이 본 앞에서 공중에 들리면서 올라가는 것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었어요. 얼마나 의뢰스수 없습니까? 아니 거기서 주님이 공중에 올라갔는데 아 여기 너무 좋다 주님이 승천하실 것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가라 예루살렘이 어디야 어떤 뭐, 그래보니까 하나님의 거처라고 돼요 풍광의 집이라고 돼있어 분명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인지한 것이야 근데 예루살렘이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도 은하일 수 있어 왜성전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사랑는게안믿으 진짜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어요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만하냐면 옛날에 기도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받았으니까 안받았어요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기도원에 매번 기도내 가서 살면 돼안돼 돼. 은혜 받았으면 말대로 주님 말대로 감난공원에서 예수님이 수준으로 봤으면 주님이 여기가 좋다 좋지만 너는 성령을 받게서는예루살렘으 돌아가라고 할수있 우리의 사랑을 믿음의 식들은내그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로 모쭙고 갈랬던 못났던 내가 어느 교육 소속했다면 하나님 뜻이 있어 갖고 보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닌 믿음의 식구들이 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중잘섬기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그회를 함옥하는 성도로 간다면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게 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부어주는 도로 삽니다. 아멘 아멘 근데 십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강남원이나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믿습니까? 아멘.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밖에서 하나님 중심, 성령 밖에서 예수님 중심, 성령 밖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성령 받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지 않으면요, 죄송해요. 우리끼리는 목사님, 우리끼리는 권사님, 우리끼리 장로님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 받지 않은 장로는 주님도 괴로워해요. 스님성령받지 않은 권사님들 목사님도 괴로워해 <웃음> 삐져 목사님만 괴로 우리 권사님 다섯 분 계신데 계속합니다 하나님도 괴로워 하나님도 괴로워 저거를 내가 너를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지 하나님이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해야지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람에게 안 믿음의 육군들이요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권사님 성도님 되기를 주예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유비성 권사님이딱앞픈사람이고김치의 성도 일로 와봐 웃지 마고 시실 웃지 말고 탁! 암더니암수했지니 웃음이 끊어지면 안되는아 아픈 게 고쳐졌어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간증이에요 열다섯 번 수술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술했는데 수술도 열다섯 번이지만 암수해서 고친 것도 열다섯 번이요 우리 권사 아픈 목사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다 죄송해요 이런 편에서 돌가가시는 모습으로 가.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우리 못살것 같아 권사님! 지금 거기 돌아가시면 안돼요 우리 권사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헝금할 사람 없어요? 돌아가시면 안돼요 그래서 <웃음> 저쪽 돌아가지면금은누요 솔직한 얘기인지 이래 이큰 괴로운 영하려고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헝금 내주시고 손을 주셔서 괴고리를 해줘서 파도 떨어 나는 권사님 만한, 돌아가시지 말라 헝금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 하여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리 우리 권사부적기도해나요안권사님 맞습니다 예, 아. 네. 한 번의 견뎌가 아니라는 것이다 목사님, 마음에 안되는건 내가 건갈채요나 죽을 것같애고 <웃음> <웃음> 저를 무슨 우리 권사님 저를 자기 동생같이 직업하려고 할렘혀, 그다 좋아, 이랬다 왜 이말하면 성령같지 않 내 마음이 그려울 수가 그려울 수가 없다. 분명히 4년 전 발전을 보면 우리 성령이 너에게 이마심 누구에게? 너희는 누구에게? 그래?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너에게 이 마심을 너희가뭘만든다고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그권세 받아서 뭐해? 권세 받아서 장사해? 네? 아니. 하늘의 권세 받아서 예수님의 성인의목적하다 거예요. 어요성령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n e 되라는 거지. 아멘. 믿습니까? e t out of it. a 우리 모든 h i s is 들 i k a Amen. John Sara can be a way. Bodu books are in the Buddhism. Bodu Biddimish. Idea Puna Chuanjana. Song, you can't g 기다려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w h o 아 t 아 a 기 I'm telling you what you're talking a b o u 갔더니 g o i n 니 to t 더 l k 빨리 빨리 빨리 빨빨빨빨빨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u r company. Philippe is t 빨리 l i 먹으 y o 사 I'm not g 빨리 n g to t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물 누가 도착온다고 그러니까 한국사 별명이 빨리 빨리야 어디서 왔어? 코리아? 빨리 빨리! <웃음> 아. 미치고 환장은? 내가 말해 우리의 성도들도 가장 내가 우리 가장 약점이 뭐냐면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면 화를 안낼수 안 있잖아 기다리지 못해서 여기까지 나오니까 화를 성령을 받기 서는뭐 하고 있어라? 좀 기다려 봐. 좀 기다려. 성령이 언제 오는 거야? 몇 시에 오는 거야? 그건 나도 몰라. 주님도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그걸 오직 아버지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알겠어요? 나도 몰라. 오늘 이 밤에 사랑이 참 믿음에서 이미 성령이, 성령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오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힘들지만 인내를 참아 들었어. 몸이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인내하면 같이 기도해봐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 듣게 받는 게 아니라 잠자고 기다리고 있어봐 주님이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탄일잖아이 집도 갔다가 저 집도 갔다가 40일 동안 많은 사람의 차이에 살아내심을 보여줬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40일이 되는 날에 수침하셨잖아.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올 테니까 기다려 버렸잖아. 며칠 기다렸죠? 며칠 기다렸어? 1일, 2일, 3일 10일 기다렸어. 10일째 주님이 승천한 지1 0일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자잘 들었어요. 그들은 뭐하면서 기다렸죠? 1 4절을 보면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믿습니까? 네. 아, 네. 어쩔 수 없이 우리 믿음에 기한 식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야 성령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간증하고 시간 때문에 마치겠는데 제가 모래내라고 하는 그 동네 은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 때 신학교 이학기 때저 거기 전도사로 딱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거기서 한그 당시에 5만 원이면 얼마가 살입하고 우리 집 사람들 신학교 다니던 둘이서 회수병 끊고 커피 한잔 마시면 5만 원다 날라가는 거야 왜 그래, 11주였던지 감사금 대지 못 됐지 하니까 세 개를 1 1조 오니까 5천 원 떼지 거기도 교회 건축해서 건축도 5천, 뭐 5천 원 떼지 뭐 감사 뭐매주거 5천 원 떼니까 5천 원날라가 3만 5천 원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들 쉬는 해 근데 거기 목사님이 삼각산 기도로 청년들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지. 기도하고 가는 거지. 근데 가신 빙전도사가 뭘 알고서 가는가 가는 거지. 그래서 삼각산이 각서 들어와서 그랬더니 한, 저, 한 청년에게 물어봐. 전도사님 산에서 기도하면 귀신이 많겠는데요올라가기도 전에 귀신 얘기하고 있는 자식이. 응? 그래서 내가다가 그 전도사니까 그랬더그모른척할수 없잖아. 마 산에 올라 귀신이 많아서 기도이 세게인데 기도 섞으려면 귀신이 확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기도 쎄게 해버려. 그러니까 어 그래요? 저도 또 전부 들은 건 있어. 제가 한번 귀신을 만나봤어. 뭐 접해봤어. 그분하고 사귀어봤어. 나도 모르는 거잖아 귀신은. 근데 그 애가 떠올라가더니 그럼 전도사님 귀신이요 그럼 어떻게 쫓아야 돼요? 야, 너는 여기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냐? 귀신은 어떻게 쫓아야 돼? 몰라? 똑같네. 그 청년한 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야, 예수 이름으로 불러라. sir. Yes, sir. y e 이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러요 r Yes, sir. 서 e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 것만 sir. y e 데 sir. Yes, sir. 요 e s sir. Yes, s i 이게 궁금한 거야. 그니까 내가, 야, 왔으면또 예수는 물리쳐. 그다 올라가서 자리를 깔아주고, 야너 너는 여기서 짝져서 지금 짝져주고 있는데 이 자식 광남기 서 잠깐만요. 근데 마귀가 또 오면요. <웃음> 야, 마귀는 예수에로 물리치리니까. 그러니까 이뭐 이상한 느낌 있으면 일단 예수에로불러가라 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데. 그래 잠깐만 전도사님 옆에서 같이 하면 안 돼요? 제가 무서우니까. 근데 사실 나도 무서웠고 그래 나도 전도사한테 내가 무슨 간이 끝나고 나도 어디 가따로온다는게 사실 겁나긴 겁나서 그래서 저자신에 불려줘서 같이 하면 좋은데 전도사 세면을 부르셨도 분들이 그랬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옆에서 할까? 그랬더니 근데 전도사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귀신이 또 묻는 이자식이이 장난치나? 막이도바고 임마 세번 이상 안 와! <웃음> 그래서 우리말에 삼세 번이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 그렇구나. 마비도 받고 세 번밖에 안 오는구나. 그런데 내가 묵해 보니까 마비가 다섯 번이야. 막 와, 막 와. 세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구 나. 그래서 그 친구 이름 잃어버린다 평균이야. 내가 그의 이름을 안잃어버 표, 평균이야. 표시 이름. 그래서, 그래서 옆과 해놓고 너 여기서 하기 이상하면 예수를 물리쳐라. 그러고나 옆에서 떨어져 있네. 이 자식이 딱안으니 헬렐뭐헬렐뭐막 부더니 난 앉을다 몬데 벌써 이 자식이 물 물리치고 있어 마이.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거야 예수 여러분 물려! 물려! 그러니까 나는 겁이 덜 통과하고 아니 앉자마자 마귀가 얘게 댐펴들었으면 이게 지금 마귀 구이잖아그거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때문에 때문에 기도한 거야 개가 물리치지 마귀가 나한테 뭐면어떻게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그만 좀 그날 죽여 아버지 저확히 나에게 오지 말게 죽었어 어차피 저놈한데 갔으면 저게 붙어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 그렇게 하진 않았어 목사가 그렇게 말든지 전도사가 이거 막예시회로를러라갈지 몰라갈지 막 근데 웬걸 이 자식이 뒤집어지고 아 맞아 맞거방언이 터진 거야 나라 전도사도 못하는 방원을 젖어버린 거에요. 나는 내가 몰려가지고 이거 뭐야. 갔더니 이 말. 아, 말라, 말라, 간만. 천 <웃음> 기가 차가도. 그렇게 좋아해? 전도사도못 <웃음> 받은 방원 청년이 그날 받은 거야.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줄세요방언 받는 과정을 보니까 과감과. 하나님은 별걸 다 가지고 당한 욕사라는 거예요. 이놈이 나무 밑에 들어가서 무서우니까 벌더 벌떡, 벌떡 뛰다보니까 나무님이 <웃음> 건드린 거예요기를 그러니까 예시를 <웃음> 불렀불렀잖 내가 그랬 거랑 세번 불리쳐서 안물러가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렇죠. 세번 해서 안 물러, 그래도 안물러가면 성령이 서성령 오셨다고 받아들이고 성령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성령이 왔다고 날치들이 아바다 바다 발락 감았다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더 나한테 욕할 는이 새끼 놈으 기도하라고 쳐다보니 그래. 또 이런 거 같애 나한테 걔가 방언받았어다서 보니까 유명이 막 뜨니까 나테가지가멈지 청년은 방언받았는데 전도사는 기도한 거이 모두 벌벌 돌다가 내로내 초신이 한심도 하고 이게 전도사 시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꾸들 그래, 하지 말아 전심으로그 청년은 무서웠으니까 기도했을거에요 네 그죠? 네. 진실하게 네. 진실하게 그런 사람 진실하게 청년은 순사함으로 전도사에게 가르쳐주는다 겁나고 두려운 예수의 이름을 외치다 악이 없단 말입니다 네. 세번 매체 안들어가면 그게 꼭 정답인지 아닌 모르겠지만 네 번째는 성령으로 받아들여라 네. 그들이니전사말 앞에 모음 가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 네. 오순절날 모여서 저들이 전혀 기도에 입다가 성령 받으시고 받으 이제 우리는 물론 성령을 받으셨지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하로 출발합니다 아, 네. 아, 네. 와! 성령 받았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 네. 네. 성령 받았다는 악성 기질 도망가는 거야 아, 네. 성령 받았다는 병과 떨어가는 거야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이 시대에 이것을 외치자고 저희는 네. 우리. 한때는 70년 80년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 말했지만 음. 여기서 우처럼 우리 성도들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철학원에 옵시다는 첫날에 청년때 임했던 성령의 열기가 그 청날의 나에게 임해 버렸어. 아멘. 나 라면 철도 없이 청년 때 산에 올라가 한 손에서 손들고 기도했을 때 손이 막 이만해지더니 막 이게 떨리기 시간데이 손이 온몸을 다 아멘. 아멘. 다 체험들 하셨을 거야. 스물살때 성령 체험했던 처음 그 처음이 칠십 살 돼서 그때 그 성령 체험 보고 내가 울고. 지금도 사모하고 지금도 내우다려면그 성도님이 오시는구나.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안일한 신앙살했다는 거야. 너무나 고급스러운 신앙살했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빈부한 장만 있어도 산에 올라가서 기뻐요. 스치로 부유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가다가 내밀서무릎 꿇고 산에 올라가서 요 아무쪼록 이기야만 이미 하나님이 역사는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아셨습니다. 역사는 하셨어요 아멘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 s 중심으로 사 r s 성령을 받으려면 조금 한번기다려보시 y 인내도 해보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다 o n y 주 u r 습니다그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기도하며 기다려 u 다기다 n Your son. Your son. Your son.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